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그랜저 아이지 지파츠 그릴 브라비오 LED 튜닝입니다. 할로겐의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 그리고 LED의 세련된 색온도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아이지는 하단 데이라이트가 있어 노란 전조등이 더욱 부각되는 편이죠. 그릴도 함께 교체합니다. 타계층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모델인 만큼 중화하면서 무너지 않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개성이 없는 심심한 그릴로 볼수 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지파츠 그릴입니다 다크 크롬 컬러로 준비했으며 색상 선택은 크게 실버, 블랙, 그리고 다크 크롬이 있습니다 지파츠 그릴은 ACC,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가 모두 있는 사양으로만 제품이 나오며 해당 차량은 전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패킹을 이용해 자리를 마감하였습니다 고성품으로는 전방 센서 홀더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위한 전용 커버가 포함되고요 번호판은 차량에 장착된 제품으로 유지하며 순정사용일 경우 기존 위치 또는 하단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브라비오 LED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인증 튜닝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1년을 제공합니다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적용된 차량이라 레이더 센서가 레일 위에 위치해 있네요 기존 그릴을 탈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전방 센서도 의식해 줍니다 전용 홀더가 있어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죠 조립이 끝난 후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면 그릴 교체가 끝납니다 해당 차량은 이미 번호판을 내렸기 때문에 플레이트 고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후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양쪽 모두 양호한 편이나 조사각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동승석의 경우 검사 통과 기준을 훌쩍 넘어 완전 우측을 비추고 있는데요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할로겐 전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탈거합니다. 설치 가이드를 준수해 브라비오 LED를 장착하고요. 이제 조서각 조절 차례입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아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며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춰 LED 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서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먼저 운전석 쪽 수치입니다. 약 2.1배 증가된 칸들라 수치를 보여줍니다 동순석쪽 수치입니다 약 3배에 가까운 밝기 증가를 보여주네요 합법 인증 제품인 만큼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중에 부착 후 장착 사진 세정과 더불어 전상 등록을 마치면 끝입니다 별도 구변이나 검사는 필요없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죠 좌측은 알록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증가된 밝기로 인해 야간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주며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훨씬 세련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지파츠 다크크롬 그릴도 흰색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ACC 커버도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어 있어 그릴 패턴과 통일감 이 있고요 작업이 끝난 후 바뀐 모습을 감상해볼까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할로겐 타입 턴시그널인데요, 순정 LED 턴시그널이 함께했다면 더욱 멋진 모습을 연출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랜저 IG 지파츠 그릴 브라비오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